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구독자님 한 분이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셔서 직원들 빵도 사주고 꼭 나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해서 명함을 주고 갔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인사라도 할겸 찾아갔습니다. 여 특색 있어. 자부심이 있네. 실제로 여기 와서 먹으면 은 고기가 다 부각이 될 거예요. 워낙 맛있게 야이집 진짜 고기에 승부하는구나. 고기에 승부했어. 근데 그 고기에 숙고하면 되는데 나머지 부수적인 것 때문에 고기가 죽었지한 달하고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어떻게 뭐가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업시간 바꿨고 음악 소리 바꿨고 그리고 이제 소주 다양한 종류로 넣는 거 그거 바꿨고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하면서 된장찌개에 더 중점을 주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바꿔서 시작한지 이제 한달 정도 된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시고 바로 음. 실행에 옮겼을 때, 음. 어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잘지내세요네 네. 네. 네. 어, 지금 뭐 하시고 계세요? 어, 손님 오시기 전에 네. 빨리 숯 담고 있어요 <웃음> 저희 집이 숯불 맛집이거든요 요즘 장사 잘 되세요? 아니 그게 뜻하지 않게 많은 분이 찾아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장사하고 있어요 들어오다 보니까 그 간판이 없던데 아저 탕후가 그전에 황소고집 했을 때랑 다른 데랑 이름이 혼동돼서 신사고집으로 바꿨는데 신사고집도 또자원동의 고깃집이랑 이름이 흡사해서 오시는 손님들도 많이 불편해하시고 그 제가 아예 그냥 6월 1일부터 신비갈비살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수술 담을 때도 되게 정성스럽게 담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대표님이 말하니한끗 차이 한끗 차이 하시는데 이것도 정성스럽게 이쁘게 담으면 손님들은 벌써 다 알거든요 말안 하셔서 그냥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보면 숯사진이 진짜 많더라고요 되게 누구는 뭐아뭐 그, 아뭐 한번 잡아보고 싶다는 분도 있고 당근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빽빽간 당근 같다고 정말 네. 를을때 보람 느끼죠 이쁘게 차곡차곡 닮았을 때 좋아하시니까 또 그런 불에또꼬마에또 고기도 맛있으니까 요즘에 그럼 몇개 정도 준비하세요? 수술? 수술 제가 한 16개 정도를 담는데요. 9시 정도는 어느 정도 조금 잠잠해지고 그럴 때한번더 담아요. 그래서 요즘 테이블은, 테이블수로 따지면 평균 한20 테이블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오! 갈비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나마 과정도에서 네. <웃음> 형님이 저거 먹고 사줄래그 지난번 딴 데보다는 조금 체감가족이 주셔가지고 아, 감사해요. 아, 두 짠이나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매일 저렇게 팔 이렇게 적어보고 이만큼 또 나가요. 아 이만큼 나가요? 네. 어 안녕하세요. 저 테이블 좀닦아드리요 이렇게 네. 할게요. 이모들 네. 지금 충분하지 않아? 저희 테이블만 닦아드려요. 형님 계속 온아예 안녕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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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시 전에 손님들 밀려오니까 정신 없었어요. 아직 장사 준비가 좀 빨리 고 서둘렀어도 요즘 조금 퇴근이 늦고 출근을 좀 빨리해야 되이데게 많으니까 힘들게 해 그리고 나가는 그것도 바뀌셨네요. 원래 전에 왜. 주인이 쓰던데요. 아, <웃음> 파스타... 그거 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 는데 <웃음> 썼죠? 손님 중에 혼자서 오시는 손님도 있다데어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혼자서 오세요. 응. 의외로 많으세요. 저 여자 사장님은 앞에 커피숍 사장님이시거든요. 아 커피숍 사장님 네, 요예 지금 식사 빨리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저녁 피크타임 전에 종종 오시고 11시 넘어서 혼자 많이 오세요. 고기는 먹고 싶은데 조금 집에서 꼬드는 수도 있지만 식당 와서 편하게 드시려는 것도 혹있 혹시 잠깐 인터뷰 좀 가능하세요? 아 네네, 네네. 혹시 여기 가게 자주 오시나요?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있어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네. 고기 맛이 어떠세요? 어, 저는 혼자 고기 먹고 싶을 때 와서 먹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데 갈비살 보다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아 혼자서 자주 고기 드세요? 네 혼자 고기 먹는 거를 즐겨요 맛있는 고기들에 가서 혼자 먹는 거를 자주 해요 네아 예약 yeah. 끝났어요. 손착순이에요 사장님. 자리 있으면 앉으시고 없으면 웨이팅 하셔야 돼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전화 들어보니까 예약이 벌써 끝났어요? 어, 어 네. 예. 그러니까 단체 예약 같은 경우는 회식이다 보니까 사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연락을 주시잖아요. 그런 거는, 저도 이제, 그쪽도 회식하는 거니까, 고원는 이렇게 예약 잡아가고 당일 예약이나 조금 이런 거는 테이프 10개밖에 안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한두 테이블만 예약 잡고, 나머지 는번 선착순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 음식 맞더라고요. 네. 이거 짱창이야 이거 주방 직원은 뽑고 싶은 거 없으세요? 규모가 더 커지면 뽑아야지. <웃음> 너무 혼자만 다하시니까 재밌지? <웃음> 아직 6시도 안 됐는데 손님이 어, 벌써 손님. 절반 이상 찼는데 어 지금? 한 테이블 남은 거한 테이블 남았다고요? 네. 예약 손님 두팀 있어서 이 분들은 한 3,4일 전에 예약하셔서 제가 예약해달라고 하어요 해드린 건데 그 손님이 갑자기 갑작긴 아니지만 줄 서는 집까지 계셨는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그냥 네, 좋은 거 아, 착한 가격에 열심히 노력해서 팔면 되 꾸준하게 안 속이고 그럼 처음 는데 안녕하세요. 매출에 대한 다른 비결도 또있으죠 아니 제가 힘들 때 제가 일만 하다가 모아서 창업을 10년 만에 했는데 그때 사업 초기 굉장히 한 1년 동안 헤매고 고생했는데 그때 제가 운 좋게 상 대표님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상 대표님한테 이렇게 잘 장사스럽게 도와주셔서 제쭉 장사에 오다가 꾸준히 제가 그냥 한눈 안팔고 할 일을 하면서 꾸준히 했었는데, 아유 운 좋게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이게 계속 이렇게 인연이 돼서 그분들이 많이 더 소개도 시켜주시고, 뭐 인스타나 블로그나 아니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셔서 소개를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 어느 순간부터 차곡차곡씩 이제 그 쌓이다 보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주위에 동네 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이제 또 그분들이 또입소문도 내주시고, 또 많이 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조금 저는 운 좋게도 운이 좋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지 요즘 좀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안에 영화감독 이병헌 감독님의 사인이 있던데 어, 예, 그간 직업, 이병헌 감독님. 네. 한번 예, 연기자 분들이랑 한번조촐하게 한번 새벽에 오셨었어요. 요즘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오시나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재미나면서도 놀랬는데요. 뜬금없이 그냥 연예인분들이 아니면 스포츠 스타분들이 뜬금없이 방문해 주셔서 고기 이렇게 드시고 가서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시면 참 그것도 참 재미나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금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신비갈비살이 되기까지 네. 고마우신 분들한테 몇 네. 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연현동 장사 국내 구독자분들 여러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광고분들도 그렇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월세도 낼수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제 개인적인 지인분들이랑 저를 또 많이 또 이쁘게 봐주시고 장사 잘하라고 당려해 주시고 많이 또 찾아보시는 여러 셀럽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일 감사드리는 건 이렇게 직접 찾아주신 방문하시고 손님들한테 가장 감사드리고 있어요. 아 맞다. 성광수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발판 물꼬를터 주셔 가지고 대표님 만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황소고집 사장님이 작년 9월쯤인가 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도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바꾸고 모니터링도 하고 메뉴나 이런 것도 많이 신경 쓰면서 장사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실함입니다 황소고집 사장님은 굉장히 그때 당시에 절실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찾아와서 저희 직원들도 빵도 사주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솔직히 느꼈기 때문에 바꿔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느꼈을 거예요 제가 맞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 말을 다 따랐습니다 제가 바꾸라는 거다 바꿨고 제가 하라는 거다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 매출은 한 4천 이상 찍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한분더 두셨다고 해요 세 분이서 운영하는데 4천 정도 찍고 매출 그 정도 나오면 충분히 이제는 자리를 잡으신 거죠 그리고 얼마 전 영상에서 작전동 예림이네예림이네 예림이네 사장님이 저희 PD한테 금요일만 되면 이제 매출을 보내세요 <웃음> 예전에 매출이 최대한 많이 찍었을 때가 40만원 정도 찍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매출을 이제 보는 게 저희도 뿌듯한 게 매출 보내시는 영수증을 보면 매번 100만원이 넘어요 120만원, 110 몇만원 근데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매출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 약을 이상 찍은 다음부터는 그거를 계속 넘게 됩니다 100만 원을 넘었으면 앞으로도 100만 원은 계속 넘는다는 얘기죠 손님이 그만큼 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슬이내가 테이블 비교했을 때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120만 원 넘으면 은 그런 부분도 똑같습니다 예술이네도 지금 제가 마무리 하진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하진 않았지만 제 말을 잘 따라주고 바꾸라고 했을 때잘 바꾸시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황소고집은 이제는 제가 간이 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끼시고 잘 판단하시고 잘 장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잘 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소고집은 마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황소고집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그리고 또한 가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저한테 그동안 상담하신 분들이 많으면 많고 얼마 되지 않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황소고집 사장님이랑 예슬이랑 다른 부분이 꼭 있어요 물론 누구나가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든지 조금 더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만큼 저를 찾아왔으면 그만큼 믿고 움직여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자기만의 생각이 다 있고 속해있는 뭐 영향이 그렇게 안 된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절실함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하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 하셔서 문제인 겁니다 안 하셔서 많은 분들을 상담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결국엔 본인이 안 하시거나 따라 주지 않았거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약은 약사 에게 지어야죠 본인이 전문가라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찾았을 때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황소고집 사장님이랑 예슬이네 한테도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말씀드릴 거는 장사할 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처음 절 찾아왔을 때의 그 절실함 그때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